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점검 후에 이벤트에 관한 내용과 또 어떤 점이 인게임에서 변화됐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벤트는 세가지가 나왔고요 그 중에 어른이날 쿠폰 선물을 또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5월 4일인 오늘부터 5월 10일까지 매일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쿠폰 안에 보상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내용이 다른 게 들어있습니다 이 쿠폰 번호들 전부 다제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일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오셔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편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른이날 쿠폰은 5월 16일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자두 번째는 서버 이전 전야제 자 미션이랑 접속선물 쿠폰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야제 미션이라 해가지고 인게임 안에 폭 쪽에 들어가셔서 여기 서버 이전 전야제 미션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각각 완료할 때마다 골드를 받을 수 있고요. 전부 다 완료하게 될 경우는 영웅별조각 선택상자로 받게 되네요. 어 굳이 요거는 신섭 말고는 굳이 이렇게 뭐 좋은 이벤트는 아니죠. 뭐 내용들이 뭐 이벤트로 굳이 받을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는 접속 선물 및 쿠폰인데요. 자이 이벤트 기간도 5월 10일까지입니다. 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자이 이벤트 내용은 서버별로 지정된 요일에 낮 12시에서 오후 11시 59분 사이에 접속하시면은 계정당 1회를 우편함으로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 우편 안에 쿠폰번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 서버별로 이렇게 날짜, 요일이 적혀있고요. 자바 오늘은 발련입니다. 발련 발리언 유저분들이 이 쿠폰번호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서버별로 각인서 선택 상자 이거는 1회만 획득 가능하고요. 이 영웅 초월의 단서 이거는 각 서버에 있는 쿠폰들을 다 입력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총 42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다 쿠폰번호가 올라오니까 꼭 매일매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것 또한 쿠폰번호 기간은 5월 16일까지로 계정당 한 번만 입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이벤트인 가정의 달 황금 페스티벌 1탄입니다 어, 시리즈로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자, 첫번째는 다트 야,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랑 연동되는 이벤트고요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는 뭐 이제 다들 아시죠? 그냥 미션 완수하면은 공식 홈페이지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가 채워지고요.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렇게 다트를 터뜨릴 수 있는 요런 이벤트 창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인 캐릭터 설정하시고요. 자 이번에도 한정으로 승금으로 된 황금주화 5돈짜리 그 다음에 황금반지 3돈짜리 그다음에 V4 황금배지 1돈짜리 이렇게 한정으로 또 이렇게 이벤트가 주도록 되어 있네요. 그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는 영웅 완장, 영웅 스킬 교본 선택 어, 이번에는 징벌자는 없구요 심판자의 마승묘야그 다음에 어 영웅 초월의 단서 요걸 얻을 수가 있네요 이중에서 랜덤으로 한개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적 사용할 때는 천만 골드, 희귀 수집의 증표 100개 영웅 수집 40개 그 다음에 박에서 벨리했다 희귀마사 선택 상자를 받게 됩니다 그냥 누르면 되나? 어? 이야... 게이드 아니 이걸 한 번에 얻었네? 자 다음 자 이거는 이제 빙고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거 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거 그냥 까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각 쿠폰별로 계정당 입력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횟수 확인은 여기 있는 확인 버튼을 통해서 몇 번씩 입력 가능한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방금 제가 얻은 영웅초월의 단서 요거는 계정당 3회가 최대로 입력할 수 있네요 자 1회만 가능한 게 영웅 완장 상자랑 영웅 스킬 교본 선택 상자 심판자의 마석 묘약 쿠폰 그 다음에 전직 스킬 교본 상자 이렇게 4가지 아이템만 계정당 1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인게임에 와서 우선 할 일은 어른이날 쿠폰이랑 자 어른이날 쿠폰 그 다음에 발리언 서버 쿠폰을 입력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확실하게 쿠폰 들어왔고요 자 크게 변화된게 악마토벌 이었죠 악마토벌 자 악마토벌 횟수 자 어제 영상이랑 다르게 확 줄어든게 보입니다 그리고 토벌단계는 아 좋아요 토벌단계는 이 업데이트 전에 제가 뚫어놓은것까지다뚫려있고요이것도 어, 즉시 완료로 지금 가능하거든요 오야 이거 지금 쌓인게 천몇개가 있는데 일단은 마흔이 없어서 확다 쓰지를 못하네 그리고 아까 임무 완료로 지금 세개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아이고 칸이 없어졌네 기존 권은 어디 갔냐면은 여기 눌러보시면은 바트라 마흔이라고 기존 권 가지고 있어요 저번주까지 있었던 기존 바트라 마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수도 1분의 0 1만큼 줄어들었거든요 자 바뀐 바트라 마흔은 일반 상점 안에 재료 상점에서 이렇게 바트라 시먼으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골드로 구매하시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주에 뭐 이벤트로 이걸 토모해서 도는 또 악마 토벌 던전이 생긴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230개를 이걸 내가 써야 할지 아니면 그냥 들고 있다가 이벤트를 써야 할지 지금 고민이 됩니다 일단 저는 습관적 존버 때문에 일단 이거 그대로 들고 이벤트에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요시면의 바트르만 요거 사는 거는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 보고 이벤트가 괜찮다 싶으면은 요걸로 이벤트 돌고 아니면은 그냥 시면의 바트르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바뀐 게 교환소에 붉은파도 상단 요게 싹다 바뀌었죠 자그 중에서 거래 가능이 들어있는 이 엘튼 장신구 나오는거 자 장신구라고만 되어있는거 봐서는 목걸이 벨트 귀걸이 중에서 랜덤으로 나오는거 같습니다 아 이게 문제는 거래 가능이에요 거래 가능 야 이거 여기서 진짜 뜨면 대박인건데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브렐란이 뜰 확률이 많아 보이고요 지역 수집이 팔강구역만 떠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주관 한정이구요. 자 4,500포인트이기 때문에 아 일단 안쓰고 제가 가지고 있던 이 8,100포인트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바로 까는거네? 야 이거 나 상자로 가지고 있는건줄 알았는데? 이거면 아 이거 상자 존버 안되잖아 이거. 아 상자로 모았다 까야 재밌는데. 자 한번 돌려볼게요. 아이렇게 나오는구나. 상자로 들어있네. 일단 뭐 기본이 영웅등급이니까 뭐다 영웅반짝이로 터지고 있구요 야 여기서 노란게 터져야 되는데 자 이번 첫주는 과연 노란게? 아 노란게 없어요 자좀보니까 어, 8강 장신구 하나 아, 이거 득템 자 일단 6강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해지는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확률은 어디서 보는거지? 자, 일단 확률을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확률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사용. 아, 진짜. 아. 둘. 자, 셋. 출강 붙어라!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러면, 이러면 이득, 이득이지. 이러면 이득이지. 좋아요. 이러면 이득이죠. 아, 좋아요. 이러면 이득이죠. <웃음> 이러면 이득이지. 자또 바뀐게 있죠 교환소에 펭귄드 돌림판 여기 있는 메뉴들이 달라졌고요 어 제가 업데이트 전에 하필이면은 이치력의 근원을 다 써버려가지고 지금 개수가 6번밖에 못 돌리는데 어 그래도 이거 일단 6번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한개자 일단 100% 행운에서 7강짜리 브렐런 먹구름 나왔습니다 어 그래도 7강은 괜찮네요 저 수집해야 되거든요 7강짜리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어른이날 핫딜 상점이 나왔고요 어, 그중 8 0 0점으로 의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급 등급에서 희귀등급 의상이고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죠. 맨 처음에 나왔던 것들. 요것들을8 0 0점에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 3개요. 그리고 3,300원짜리 아주 싼 가격의 패키지가 나왔는데 보니까 빛나는 소환 100개를 선택하는 상자입니다. 자, 탈것 소환수 동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100번 뽑기를 할수 있는 그런 선택지고요 일반부터 희귀 등급까지만 나오는 그런 뽑기입니다. 그리고 또 3,300원짜리 반짝반짝 상자를 해가지고 찬란한 미지의 운석, 그 다음에 찬란한 동료 계약서 열 묶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미지의 운석은 일반 등급부터 전설 등급까지 나오는 그런 묶음이고요 동료 계약서도 일반부터 오 전설까지네? 전설까지 나오는, 어, 그런 묶음입니다. 야, 이거, 3,300원에. 근데 이거 확률상 안 나올 확률 많잖아. 3,300원에. 야, 이거 사면은 일반 10개, 일반 동료 10개, 이렇게 다 받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마력의 상점에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되었죠. 자, 일반 마석 수지 고급 마석 수지 업데이트에 적힌 그대로 개당 100개, 개당 200개 로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체를 눌러보시면은 몇 개가 들어간지 나와 있거든요. 자 같은 고급 등급이라도 어, 그냥 벨레타랑 위선의 벨레타 이렇게 이름만 달라지면 은 바로 개수가 한 개씩 올라갑니다 벨레타는 9개 위선은 10개고요 그러면 은 크라투스로 가면은 자 크라투스로 가면은 와 일반 12개 고급도 12개 자 마지막으로 악마토벌 과연 붉은 파도를 몇개 해주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력이 낮아서 어, 일단은 윗지역 위쪽을 먼저 해볼게요. 즉시 완료로 지금 뚫려있으니까 294만 지역 한번 한개 해가지고 붉은파도 몇개 주는지 볼게요. 자 한번에 50개 줍니다. 오, 그리고 바로 은하수를 얻게 되었네요. 오케이 고정 5 0개고요자 290만에서 50개 그럼 밑에 지역 한번 밑에 지역 돌려볼까? 자 200만 밑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200만 밑으로 어? 50개 고정인데? 200만 밑에도 50개 고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횟수 제일 많은 것 중에서 더 밑으로 우리 이제 막 시작하시는 신규분들 대충 한 150까지 찍는다 예상하고 자 161만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오음 이거 전투로 상관없이 50개로 고정인 것 같습니다. 4500개니까 90판 어 주간 90판만 돌리면은 어, 매주 아까 그 상자를 챙길 수가 있구요. 자, 주간. 이거 9 0판이요 90판. 90판 돌리면은 매주 이거 축복받은 열 상자 구매 가능하구요. 총 290판입니다. 290판 중에서 이 90판은 매주 꾸준히 챙겨야 되고, 뭐 이거 200판은 월간이니까 뭐 적당히 맞춰서 채우면 될것 같구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 후에 변경된 V4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